수육 시켰다. 맛있겠다. 어이, 엄마도 한 따라 드려. 맨 맨. 여기. 어 추워. 나이한대 따라드려, 멤 이거. 자, 따뜻합오우따뜻합수영나다수영 어. 음. 나왔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다 먹어야지. 맛있겠다. 음. 수육 맛있겠다. 봐 이거. 음. 음. 어. 이게 정말 아까 조리랑 아, 달라. 아, 이거 오 왔어. 맞아 맞아 맞아. 먹을까? 음, 응. 음. 음. 음. 맛있어? 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웃음> 맛있어. 기대된다. 음. 맛있어? 아 소주 먹고 싶다. 물 동치미 한국죽 반만 넣 o 래 e d 에 따라서 설탕 y second one just orchard. She took her done. I don't know. I'm not s u 그때도 우리 엄청 맛있게 먹었나어지원이도좀 음, <웃음> 응. 주자 <웃음> <웃음> <웃음> 나오지 마라, 껴안께 한다 있어? 응. 해. 맛있어? 웬만하면 맛어 그래 진짜 맛있어 먹어봐 다시 봐도 맛있어 보인다 응. 가을쯤?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라 장사가 안됐신데 응. 일주일을 문을 닫혀있다 응. 이거 다 없어지면 안되나? 그러게 응. <웃음> 여기가 응. 그 만... 춘천 3대 로컬 맛집으로 뽑히면 됐네 많이 오셔야 되는데 응. 맛있는거 없어졌어 이 응. 가슴이 아프다. 우리도 우리도 자영업자 자영업자랑 다 안돼. 가슴이 아프다. 귀엽네. 응. 우리가 잘못했으면 문을 닫혔을 때 왔었을 거야. 어 맞아. 그렇겠다다 그냥 할 뻔했지. <웃음> 다행이다. 운이 좋았어. 상초를 타놓으면 손님들이 안 와서 다 시들어서 버리셨대. 맞아. 그래서 지금 직접 키우신 봉봉 주신 거예요. 유기농 야채 덕분에 좀 맛있긴 한데. <웃음> 속상하지. 음. 사실 나가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음. 아 우리도 뭐 오려고 한건 아니잖아. 그치? 이거. 빈이 학교 때문에 왔다가 가, 음, 음. 들린 거지. 그 빈이, 빈이 학교 오늘 종업식했잖아. 어, 종업식. 어, 짐그 종업식, 종업식도 아니지 기숙사니까 짐을 빼러 갔던 거지. 맞아 짐 빼러 왔. 그 때문에 와서 어. 들려서 안 먹는 음. 거지. 근데 우리 다안 먹고 가면 애매해지잖아. 음. 음. 갑자기 생각나서 온 거잖아. 어쨌든 종업식이라고 본 건데요. 음, 그래서 음. 야 음. 지금부터 교가안 내. 내년 3월까지는. 3월 맞아. 3월까지는. 음. 나도 맛있어 응.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마막국수에 다시 찾아서 먹었는데요 후회 없이 맛있게 먹고 갑니다 응. 요즘에 코로나로 힘드신데 모두들 힘내시고 상인분들 힘내시고 코로나 이겨냅시다 화이팅 응. 안녕